안녕하세요. TV 구리의 구리입니다. 알리 사이트에 소리에 반응하는 이퀄라이저라는 상품이 있길래 궁금해서 구입했습니다. 배송 기간은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빠른 진행 위해 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칼로 뜯으실 때손 다칠 염려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품을 3개 구입을 하였습니다 상품을 뜯어보았는데요 두그 상품은 이렇습니다 본체, 이퀄라이저 본체 3개랑 아, 이퀄라이저 본체 3개 양면 테이프 3개 설명서 2개 충전 케이블 3개 받침대 3개 이렇게 있네요 는 어, 뜯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세 개를 뜯어보았습니다.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케이블을 연결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케이블로 작동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촬영 전에 작동을 해봤는데, 이 뒤에, 이 뒤집으면은, 뒤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초점이 왜 이렇지? 버튼 3개 있는데, 파워 버튼, 컬러 부분과 그리고 스피드, 움직이는 건 이제 속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전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받침대 받침대 끼워가지고 작동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지만 이게 사람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지만 어... 노래에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재생해봤고요. 아, 어, 그리고 이거 기능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버튼이 3 개가 있습니다. 이거 컬러 라이트는 색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색깔이 나오는데, 아, 아, 아, 아! 지금 이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컬러 브라이트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색이 아아 메데이 메데이 라라 오바 아라 오바 이런 색을 바뀌는데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브라이트. 노르면?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라 바뀌어라 네. 색이 이렇게 바뀌네요 색이 바뀌었다 색이 네. 바뀌네요 또 색깔 또 있더라고요 또바꿔볼게요컬러플라이트 색이 바뀌었다 색이 바뀌었네요 <웃음> 또, 또 색깔이 있는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컬러 브라이트 네, 이렇게, 이 색깔도 있네요 이런 색깔도 바꿀 수 있네요 색이 바뀌었다 네, 바뀌었네요 <웃음> 그리고 또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아 아. 색이 바뀌었다 맞나요? 색이 바뀐 거 확실하나요? 아나비안 라이트 나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어떤 거었는데 어, 컬러 라이트 아아아네 색이 바뀌었네요. 색이 바뀌었다 예 색이 바뀌었네요. <웃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이 바뀌었다 네 색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있고요한 다섯가지인가 여섯가지 되는것 같은데 이번에는 LED가 움직이는 것도 바꿔보겠습니다 위에 yes. 스피드 모드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위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양옆으로 움직이고요 또 바꿔보겠습니다 모드 스피드 누르면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밑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바꿔보겠습니다 모드 스피드 누를게요 눌렀는데? 이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켜진 상태에서 계속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LED가 빨간색이 아래로 계속 움직이네요 그리고 또 바꿔 바꾸겠습니다 아네 이게 모드가 밑에서 위로 그리고 위아래에서 아래로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고 이렇게 밖에 없네요, 움직임은. 어딨을 텐데? 아, 네. 요것도 있습니다. 가운데서 양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 이런, 이런 모드도 있고요. 그렇네요. 아. 모드별로 바꿔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여러 모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 모드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아, 재밌네요. 아 어, 그리고 이게 충전 포트는 이거 C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움직임이 어떤 원리냐면 여기 밑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일반 마이크는 아닌 것 같고 어 콘덴서 마이크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 감도가 그냥 일반 마이크 감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정도 소리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니까 아마 일반 마이크 지금 이 거리에서 말하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니까 이게 일반 마이크는 아닌 것 같고 예 확실히 콘덴서 마이크 같습니다 일반 마이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 설명해서 빠트린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는 건데 충전 케이블도 전부 다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C타입 USB로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각종법을 각종법을 알아버려서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동은 5V 1A로 작동을 하도록 같구요 그리고 뭐 무게는 60g 네. 그런습니다 동영상은 안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알리에서 파는 콜라이저 상품 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